구독해주세요. 음, 다 떨어뜨려버릴까요? 음. 아, 음. 음. <웃음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, 꼬리를 그 알트로 잡아? 알 잡아. 아, 그럼 내가 달리는구나. 안 뺏겨, 안 뺏겨야 돼? 이게 팀전이 아니고 같이 다녀. 운동, 운동, 운동. 아. 됐 됐다, 됐다. 8, 4, 5, 7, 9,